아니 이 팬으로서 온 거고 더커 아 홍커 홍커 비 n g 어더솔 씨행 진도 인즈더 매터리 리 그의 군입대는 그동안 세간의 큰 관심을 불러왔는데요. 방탄소년단 지는 당분간 가수 대신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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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방탄소년단은 멤버들의 병역 의무를 모두 마친 2025년에 다시 완전체 활동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아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몸이 건강, 건강이 건강 최우선이니까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진해 입대로 논쟁은 일단락됐지만 병역특례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뭐 한국 문화를 알린대고 이바지를 했다든가 뭐 그런 건있기는 했지만 이게 뭔가 객관적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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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종이식한 연속으로 있ってる 유쇼가 あるんですよ. 올해가 70회 70년. 야마가미는 통일교로 인해 집안이 불행에 빠졌다고 믿고 직접 총을 만들어 복수에 나섰습니다. 옥 516상 만세! 1954년 문선명 총재가 일으킨 신흥 종교. 일본에선 1959년부터 선교 활동을 시작해 교세를 넓혀 왔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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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단 측은 종교 단체와 우호 단체의 활동은 별개라며 억울함을 내비쳤습니다. 사의법인 특정의 당과 관계를 맺 특정의 당을원는태는 한국 통일교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저희 레팀인데 네, 네, 네. 아, 아, 아. 통일교와 아베 전 총리. 그리고 자민당과의 관계에 대한 한국 통일교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서면으로 답하겠다던 교단 측은 모든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전해왔습니다. <목소리> p 디수첩 방송 다음 날인 8월 31일 MBC 앞에 약 4천 명의 통일교 신도들이 모여 방송 내용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날의 시위를 속보로 전했습니다. 非常に대규모な集회となっています참가자플카드를て 일본 정치인 아리타 요시우 전 의원이 방송 후에 일본 통일교 상황에 대해 들려줬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독립 교회 뜨는 사회 문제가 왔다. 이거가 크게 보도된 것을 키기시작습니다 旧統一教会に質問聴取を行った旧統一教会が文部科学省に回答を出してきてその上でさらに質問を重ねていって最終的にあの宗教法人格を剥奪するかどうかの結論をま来年に出すということになるんでしょうけどね売上て 여까지 따라오신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1981년부터 한 종교의 신도들을 이끌고 있는 박명호 씨. 그는 돌나라라는 종교의 교주입니다. 신도들에 따르면 돌라라는 하나의 나라라고 합니다. 석 국기와 석 국가도 있는 돌나라 신도들이 곧 돌나라의 국민인 셈입니다. 무무 전쟁이 날 텐데 그님의 말씀을 듣고 안전한 피난처로 간 사람은 살아났고 안간사람 죽겠다고. 박명호 교주의 설교 후 재산을 끌어모은 신도들은 전국 각지의 농촌을 피난처로 삼아 모여들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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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라라의 핵심 교단을 한국에서 머나먼 지구 반대편의 나라 브라질로 옮겼습니다. 한국인 500여 명이 모여 서는 돌라라 오아시스 농장. 계세요. 외부인은 허가가 떨어져야 들어갈 수 있는 곳. 한국 언론 최초로 브라질 돌라라 안을 안녕하세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라질 북동부 포르모사 두히우 프레투시 인근에 위치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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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교주 박명호 씨를 신랑으로 배우며 자라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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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동안 취재했던 내용들에 대해 돌나라 한농복구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받고 있지만은 어, 이 모든 것 진실을 모르는 거 거기에 있었어요.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분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돌나라 신도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PD수첩 방송 후 사건이 경찰로 이관됐는데요. 진정을 한 당사자와 돌라라를 낳은 신도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위급할 때 인력을 누르는 것처럼 이런 종교적인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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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강훈은 대법원에서 판정 내는데도 대법원 위에 있는 놈이 정강훈이다. 그래, 나는 대법원 위에 있어, 이 자식아. <웃음> <웃음> 교회를 조합 측에 인도하지 않는 근거로 전 목사가 늘 인용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안에 뭐라고 써 있어? 보라고 이거. 어?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할때 만들어 놓은 거 보란 말이야.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검토하라. 종교시설은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자리에서 그대로 하는 것이 제일원칙이요 우리가 실험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시에 해당 조례안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종교시설 처리 방안이라는 뭐 조례안은 아니고 내부 방침이죠. 법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합 측은 협상 초기 감정평가를 토대로 보상금 약 84억 원과 교회 부지를 제시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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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방송 인터뷰를 잘 하지 않는 전 목사가 이례적으로 피디 수첩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렇게 보상도 500억 받으면 한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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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받기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송을 해서 아니 합의를 500억으로 하든 50억으로 하든 5천억으로 하든 그거는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원칙 그걸 왜믿으이 신경 쓰냐고 PD 수첩이 그렇게 정망우리가 주민들을 협박해서 돈을 뺐었다 그러면 조합에서 공식 설명을 해야지 아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했다 헤드 안에 있대 그데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 가만히 있는 거야 필요 없어 그래서 내가 어제 문장으로 통보했어요 우리 여기 우리는 우리 교회 이 자리에서 우리끼리 교회 지어서 신앙생활테니까안해 방송 3개월 후 사랑제일 교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 측의 요청으로 조합이 새 교회 부지에 평탄화 작업도 해줬지만 교회 측은 새 교회 부지가 약속보다 좁다는 등의 이유로 꿈쩍을 안고 있습니다 이제 조합에서는 교회 부지를 빼고 재개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 조합원이 조합 내부 분위기를 들려줬습니다. 일단 그렇게 했으면 빨리 비워줘야 되는데 안 비워주니까 이제 조합원들이 그 참는 게 완전히 인기점에 따라 대다수 조합원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회는 빼고 가자 그대로 놔두라니까. 그럼 다시 이제 관리처분 먹뭐 고쪽을 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대요. 한 1년 뭐 1년 반. 그렇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가자고 지금 사람들이 얼마 전엔 조합장이 사퇴하여 새 조합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돌고 돌아 원점인 셈입니다 빨리 아파트 지어서 이 조합원들이 마음 놓고 좀 살았으면 그거만 보고 지금 전부 살고 뭐새전전 그런데 편안하게 살았으면 그 말은 밖에 없어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사랑 제일 교회 전광훈 목사의 주장과 교리가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광훈 목사에게 3년의 자격 정지를 내리고 제명을 추진했는데요. 지난 15일에 열린 실행 위원회에서 전광훈 목사에게 해명 기회를 주기로 하면서 제명에 대한 결정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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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보름 전여동생에게 자동차 사고가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동백항에서 40분 정도 거리의 에산 두은치도. 차를 타고 가던 동생의 차가 이면도로를 벗어나 바다에 빠진 것입니다그날 동생의 사고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신고한 사람은 오빠 김씨였습니다그때마다 오빠가 옆에있었다 거죠. 사고 현장에그래서에희그 저희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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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사고차의 소유자이기도 했는데 당시 아버지의 운전부주의로 종결 처리됐습니다. 10개월 사이에 일어난 세번의 자동차 추락사고와 두명의 죽음. 모든 사고 현장에 있었던 오빠 김 씨는 아버지 사망보험금의 대표 수령자였습니다 특히 동생의 사망보험 가입 금액은 약 6억 5천만 원에 이르는데 이례적인 것은 동생의 사망보험 수익자가 오빠 김 씨라는 사실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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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및 자살 방조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지난 20일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 뭐 재판부의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 그래서 항소를 할 작전이다. 현재까지 말씀드릴수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3남매중 첫째인 큰 오빠 김씨 2년 사이에 아버지와 동생 둘을 모두 잃은 그는 어렵게 심경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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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 게임을 따라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오세요라고 해요. 뭐뭐이거 얼마 어라 그러면 제가 잖아요 이게 적중이 되면 제가 돈을 는 거죠. 그냥 새로운 투자 방법이구나. 이거는 아 내가 모 횟수를 거듭해 사다리를 타면서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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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만 정도. 7, 정도. 그금액이도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카드를 네. 좀 나눠서 카드사로 좀 나눠서 해야 될것 같아요. 그고 이제 그금 확인되면은 그입 취소 할 거고. 강희 씨는 돈을 찾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통화한 사람이 시키는 대로 카드로 천만원 가량을 결제했다고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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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보험 판매 일을 하고 있는데 쉬지 않고 상담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프다고 해서 집에 있으면 자거나 옛날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 그리고 계속 폰을 들여다봐야 하니까 도면폰 들여다보지 않기 위함도 있고요. 그 단체 문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우면서도 손이 릴 때가 있어요. 사기 도박 사이트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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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잘못한 거는 인정은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어떤 농간이나 음. 어떤 그런 잘못된 것 때문에 당한 거잖아요. 피해자가 스스로 가서 그 공포를 다 이기고 제 손을 잡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도 정말 힘드셨겠어요. 음. 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음. 한 곳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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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쪽부터 어99 쪽까지 전부 다다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 h 컬처초에서 사용했던 특허 사업 계획서에서 나온 거고요. 뭐 이런 사진까지 다 똑같고 그림도 네, 그대로 네, 다 똑같은, 그대로 똑같이 가져. 그대로 그냥 파일 통째로 가져다가 입혀는 거예요. 점집 사이트의 소개글이 박사 논문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블로그 글도 논문에 그대로 실렸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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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디자인 논문은 무용공연 논문을 베겼는데 표절당한 논문 또한 부동산 관련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인여대에서는 김 여사의 디자인 논문에 관련해 예비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후 예비 조사를 거친 경인여대는 해당 논문의 검증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5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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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씨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천시에서 시의회 의장상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상을 받았습니다. 봉사활동 기록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관으로 찾아갔습니다. 한 씨의 자원봉사 활동 일지, 봉사 시간과 한 씨의 서명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날짜가 보입니다. 제작진의 방문일은 6월 9일. 하지만 이미 6월 21일, 28일, 다음 달 7월까지 봉사 기록이 적혀 있고 한 씨의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 6개월 뒤한 씨에게 봉사상을 수여한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아 예, 네. 저도 방송으로 봤습니다. 아 그때 그걸 처음 셨네 그렇죠. 네, 봉사 활동 시간이 허위로 작성된 부분에 대해 추후 조치가 있었는지 물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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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씨의 이종 사촌언니 첫째 최윤서 씨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1년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인 펜실베니아 대학교 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동생 최수진 씨도 올해 언니와 같은 학교 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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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나오니까 어뭐 이렇게 다 해봤어요. 띠부스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넣는데 었안 나오더라고요. 다만 펜실베이니아 대학 인명 검색 사이트에선 학생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학교마다 뭐 한인 학생회도 있고 쳐다보는 눈들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얘가 어느 학교 나타났다는 라 제보가 없는 거예요. 무슨 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뭐 이렇게 뭐 만들잖아요. 근데 는 거기서 사라진 거죠. 그 흔적이 없으니까 아이 친구는 지금 어 어차피 말이 많아서 개비어를 택했거나 아니면은 잘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네, 근데 진 씨는 그냥 멀쩡히 학교 다니는 거 같아요. 엄마 진 씨에게 첫째 자매 근황을 확인해 보고자 했지만 매일 확인 후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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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시골 동네에서 그냥 열심히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이제 이런 제이 입시 비리의 진정한 피해자인 것 같고요. 종교 문제와 민생 문제, 논문과 입시 비리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저희 p d 스첩은 정직한 목격자로서 우리 사회 곳곳을 들여다봤습니다. p d 스첩이 사회의 논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던 힘은